엘콘 철학금 진짜 이쁘다. 정말 환상적이다. 마리아 철학금 너무 이쁘죠? 마리아 철학음. 예쁘다. 엘콘온 철학금. 음. 마리아 철학금. 음. 엘콘온 철학금. 3 0만원 보이죠? 이야. 진짜 예쁘다. 엘콘 철학금 마리아 철학금 이쁘다. 마리아 생얼 마리아 금 마리아 금 마리아 생얼 금 엘쿠온 철아 금 엘코온 철학금 진짜 색감이 기가 막히네 음, 예쁘다 방울공랑 금 적심에서 이제 뿌리가 다 내렸어요 뿌리가 다 내린 상태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답니다. 와 너무 이쁘죠? 여기는 진짜 박물봉랑을 잘 키우시는 농원 사장님이 박물봉랑에 대해서는 완전 전문가시랍니다. 박물봉랑이 너무 이뻐서 박물봉랑을 좋아하시다가 농원까지, 하시, 농원까지 하시게 된 사장님 그래서 역시 박물복랑을 많이 적심하시고 많이 키우시고 하는데 지금 가장 박물복랑이 색깔이 덜 드는 시기 2월이나 3월 정도 되기 시작하면 박물복랑 색깔이 너무 예뻐질 때죠 와 예쁘다 지금도 너무 예뻐요 방울봉랑 금야 완전 금밭이죠 방울봉랑 금밭 야, yeah, 대단하죠.